내 뭔데 난 누군지나 사랑 같고 생각 친거니 사랑는내 너의 꿈마래내 모든 걸 찾은 는데내 마음 모두 갖고 떠나버린 여자 정말로 나쁜 여자야 나, 쁜남 나, 야 사랑갖고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마 나, 나, 지 나, 나, 나, 나, 나, 지마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내그 모든 것가지왔는데이 네 마음 모두 갖고 떠나버린 남자, 정말로 나쁜 남자야. 사나이 가슴 속에 불 들어 넣고 떠나야. I d 만 n 떠나버린 남자 정말로 나쁜 남자자야아씨가 가슴 에에 w I 어 o 고또나 n o w I don't k 난 o 여 I 가너 n t 못살 o w 니 don't k n o 나 I don't k n o